이번 친족상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틀린 거 고르란 얘기죠 작물범과 피해자 간의 동거친족의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쩐다? 자, 형을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작물범과 본범 간의 동거친족의 친분관계는 뭐예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감면이죠 법전을 차, 찾아보신 분이면 잘알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전 자주 보셔요 왜냐하면 요즘 판례판례판례판례 시험에 계속 판례만 나오니까 법전을 안 보더라고 법전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규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암기해 놓고, 그리고 잘 틀리는 거는 어디 메모지에 따로 적어서 책상에 붙여 놓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거, 어, 공부하셨죠? 기억나죠? 뭐 이런 거 모르고 뭐 시험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쩐다고요?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는 뭐라고? 자, 어 동거친족인 경우에 형을 면제 그 다음에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 어쩐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면제 라고 랬었죠 자, 요거 뭐 깨끗하게 하고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좀 예,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예, 장물범과 피해자 장물범과 본범 아 근데 잠깐만 여러분 친족상도래 하면 은 떠오르는 대원칙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행소점이죠 행소점 행소점이 뭐냐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 적어보세요. 여기 여에다 행, 소, 점 적어놓으세요. 행이 소 점. 행 뭔데요? 행위자. 소는 뭔데요? 소유자. 점은요? 점유자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려면 행소점이 전부 다 뭐예요? 친족관계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 소유자, 점유자가 전부 다 뭐다? 친족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어,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재금 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아, 이건 싸가 지 없는 놈이네 완전히. 예? 어디서 이런 손자가 나타났어. 계좌 이체 은행에 대해서 친족 상도를 적용할 수 없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할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 할아버지하고 손자죠. 그죠? 예. 할아버지하고 손자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그죠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어 조작을 해갖고 지금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체에서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현금 자동 지급기 기계의 주인은 누구죠 자, 팔레일 보니까 농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농협 예그 농협이 농협이 피해자 농협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현금 자동 지급기의 어, 주인, 기계의 주인이 바로 농협인데, 지금 거기에 돈을 가져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는 비록, 뭐, 친족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 행소점이라고 그랬었죠? 행위자, 소유자, 점유자, 전부 다 모여야 된다? 예,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돼요? 현금 자동 지급계. 농협이 피해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거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찾아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 3번 에볼게요 친족상도례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범행 당시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가 피고인의 혼인 외에 출생자인지 한 경우 인지의 소급표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이거 우리 판례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4번이 답이었었죠. 제가 이거 저 아는 동생이 뭐 검찰 시험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와서 수업을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수십번 강조했거든요 사돈지간 이거 답 적이 된다고 예? 이거 잘루시험 물어본다고 친, 어, 사돈지간은 친족상들의 적용이 없다 내가 이거를 입이 닳도록 얘기해 줬어요 그때 자기 입으로도 아유 알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가서 예, 물론 긴장을 했겠죠 시험장에서 틀리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검찰직 가서 예. 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면서 어,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피고인이 어, 딸과 그 다음에 피해자의 아들이 또 결혼까지해. 희한한 집안이네, <웃음> 그죠 네, 결혼까지해. 그래서 결국은 사돈지간이 됐거든요. 자, 이 경우에 친족상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아주 대표적인 시험문제 짱이었었죠 지난 2010 언제냐 그때가 11년에도 나왔고 12, 12년에도 나왔고 16년에도 나왔고 법원행시에도 나왔었고 순경시험에도 옛날에 나왔었고요 경감부에서는 12년에 나왔고 어, 16년인가 15년인가 하면 나온 적이 또 있어요 어쨌든 이거 드럽게 잘 나와요 사돈지간 이거 제가 입이 달토록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와요 이거. 그때 뭐 맞는 질문으로 나올지 틀린 질문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돈지간 하면 뭐라고요? 친족상들의 어, 적용이 없다는 거.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셔야 되겠죠.